고추 먼저 좀 썰어놔야겠어, 마늘하고. 고추 씨다 뺐어요, 이게. 채 썰라고. 채를 썰어주세요, 이렇게. 마늘 납작납작. 아좀 많나, 마늘이? 마늘 많이 먹어. 기둥은 잘라불고. 여기다 가서다 니가 모양 좀 낼래? 응가서다 모양 좀 내. 나 <웃음> 이쁘게 안돼 응 이쁜거 어. 됐다 응. 하나만 해 모양으로 이쁘게 됐네 이쁘게 했어요 간장 이거 간장 진간장 한컵에 이거는요 멸치하고 다시마하고 다인 물이에요. 한4컵 정도. 이렇게 튀고. 이게, 표고버시이 진짜 이게 쫄아, 쪼라, 이게 쫄아들면 짭금매져 이제 어느 정도 쫄았어요, 이게. 쫄아서 조금만 약불로, 약간만 더 쫄이고, 조금만 더 쫄이다. 조금만 더다이 정도 있을 때. 올어요 고추 마늘 다 넣어 마늘 먹으면 좋으니까 약불로요한 약 5분 정도 더 졸였어요 이제 국물이 좀 이정도 남아있어야 되니까 불을 끄고 다된것 같네요 이 마늘이 너무 익으면 물컹물컹하니까 맨 나중에 이렇게 늦게 넣으면 딱 좋아 아까 니가 모양 낸거 어디 갔냐? 모양 낸 거. 이제, 항 저기, 도자기라면 계속 끓으네. 거기 있네, 모양 낸 거. 예, 이 어, 응, 다 이거 가 매일매일 여기다려야지 폐고버섯이 한팩 했는데요. 쪼그라들어가지고 요거 조금밖에 안 되네요. 예, 네, 오늘 이렇게 폐고버섯을 해봤어요.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